잉여맨러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다리 위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준비해왔습니다 어? 어? 어? 어? 이렇게 사다리 위에 있으면 밀어버릴 수도 있고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게임은 총 아이템과 스킬로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거나 상대를 떨어뜨려 사다리 정상을 제일 오랫동안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 단, 특정맵에는 특수한 기상효과가 있으니 주의하자. 그럼 시작. 자, 사다리가 생겼... 어... 아! 못가... 못가... 못가... 아, 못 아! 못 못가... 사다리도 못하게 할 거야? 잠 아, 리아가 먼저 사다리를 탔는데 <웃음> 빨리 빨리 이럴 순 없어 따라잡아야겠어 나도 올라가야돼 오. 따라잡아야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따라잡아서 밀어버려야돼 <웃음> 왜 우리끼리 이냐고 아이템이 나온다면 <웃음>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어 올라가는 거야. 일등이다 응. 일등. 1등. <웃음> 아 yeah, 예! 내가 일등. 내가 너를들이 w yeah. 예! 너는 안 되겠다. 된장찌개야저 미로 못 견뎌. 저 녀석이 할 거라고 <웃음> <웃음> 와. <웃음> 배신 안 하기로 했잖아. <웃음> <웃음> <이건> 뭐야? <웃음> 보네 이거 뭐야? 보 이거. 오늘이 오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저이... 오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케이, 여기... 잡았다. 너좀뭐져 절로 가. 여맨이 꼴찌하겠다. 졸로 가! 아 저, 어, 뭐야? 아무도야 이거 떨어라가야 돼. 라가야이해야 떨어져! 10초! 1초 제발! 거기서 내려와! 거기서 내려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웃음> 내가? 내가 왕관을 저주할 거야! 저리야! <웃음> 아, 아, 아, 아, 나다 킹은! 아, 리아다 봐. 이 제일 야, 오래 있었나 봐. <웃음> 어? 무료 모델. 어? 어디야? 저중요? 모드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기다. 베크 마크마녀. 야! 음 내가 1등으로 먼저 달려주지. 자 어디 있어? 이거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할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너무 몰랐어. 무중력 모드기 때문에 쉽게 밀 수도 없을 있더라 돌지마 소리 b u n 이번에 뜨지은당신히 망했지 이러지마 아잡아 말이야! 잡으라 말이야! 잡을냈이 내가 1등한이이야청이들아으호라이어라이라라 <목소리> 어, 어? 예! 야! 소리. 왜変わ 일이 뜨나다안 돼. 나 분명히 날 거를 생각했는데. <웃음> 아, 아! <웃음> 회, 얼마 차이 안 났고. 내 졌다. 몇초 차이 안 났다. 아, 나는 원래 난 있어 보지도 못했어. 네, 안돼 시작한다. 시작하는 거. 아! 아! 아! 아, 안 돼. 가지 마. 좋은 아! 네. <웃음> 아이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빠르군. 나도 전성력으로 달려 줘야겠어. 얘들아 방귀 좀기니 이거 엔 봐주지 않아! 떨어져, 떨어져! 아! 그치 오 어, 이번엔 내가 위에또 기회가 있어 잡아야 해안 돼! 왕비 만마를무실 준비됐냐 이놈들아 좋았어 이번에도 나 남이... 너가 왕비야 떨어져 아+ 김 아+ 야 아! 아주 평화롭구만. 어디에 올라올라고? 여매니 내가 널안 보고 있는 줄 알아? 와 미치기! 쓰나? 쓰나? 여매아 정말 무서워. 너 공포의 엉덩이라고 아니야? 엉덩이로 미치기. 가라. 여동아. 자있어라 망청이들. 오! 야, <웃음> 왜나 미쳐! 어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지 마. 너, 둘이 안 싸워. 너, 너, 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이, 이, 내가 너, 너, 너, 이 너, 너, 다 와. 너, 너, 님을 경배하라. 4초 차이 났어 아, 여이또 20초네? 여맨이는 재능이 없나 보다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고? <웃음> 이 못하는 녀석 말도 안돼 다섯 아배 차이다 여매아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그만 쏴자 이렇게 사다리의 주인공은 누구? 내가 꼴뜨겠다 비켜 자, 여러분, 들 아! 안녕. 안녕. 아. 구독, 뺑.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요 여러분들 안요 좋아요, 안녕. 요 좋아요, 요 좋아요, 좋아요,